해야 될때난볼니까 아까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1 2 3 4가고수이가 조금만 볼까, 어. 이렇게 이렇게 나. 나는 깊으로 들어갈게 병는거어 저는 요거 여기 위에 돌리 불이... Yeah. o i s a d s 음.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제주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어. 야심차게 염색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크로노그래프랑 스토피 때 그냥 효과로 계속 했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염색을 하자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다들 눈치가 빨라서 금방 알아차리시려고 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몇 시간 뒤면은 공개되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좀 궁금하네요. 숨이 갚고 노는 날이더이첫이인터이라 처음부터 열심히 고음을 쏟아내야 되는파트여가 지금 목을 좀 많이 풀어야 됩니다또 잘하겠죠? 무대 올라가면 I'm ready. No. I'm not ready. 습니다 자, 끝내 주다 네. 파이팅. 이팅 하나, 둘, 셋. 한만더요 하나, 둘. 오늘 이제 그때 자켓 때 찍었던 상황으로 이제 오프닝을 시작하게 됐는데 멋진 모델을 또 장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아! 아 예, 맞아요 이번에 되게 새로운 안무부터 해서 또 다른 것도 준비했고 되게 좋아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저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인디에어...이나 어느 선글라스 스테이션 오늘 뭐 리허설 때는 선글라스 꼈지만 제가 오늘 가방이 숙경이에요 사실 이거를 오늘 밖에는 안쓸 거라서. <웃음> 내일은 왜왜 왜 우리 준비한지. 내일은, 아, 내일은. 오, 온라인이면 저는 저는 <웃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모습을 <웃음> 팬들에게 달리는 거라서 오히려 좋아요. <웃음> 아, 오랜만에 아, 한 번만 해줘 보자. 하나, 아, 아, 아. 가나시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풀나하 어. 음. 어. 풀렸어. 2022이비트팬 콘서트 클로니클에 오신 여러분들 아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환영합니다! 집에 안 가서 오히려 좋다고? 아 오히려, 아. 좋아. 오히려 아. 좋아. 오히려 좋아. 어떻게 근데 사실 이 게임 자체가 비트한테 의미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저희는 위기 질서가 상당히 무너진 팀입니다. <웃음> 아 하면 일단 회복이 날까?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입니다. 네. 일본이잖아, 선수가 아니지? 시작 안 했어. 시작 안 했어. 남미야. <웃음> 세준아. 내형대표들어대어가 네, 네, 들어왔어. 서대이가서 들어왔어. 사랑해. 나 사랑해. 얼마표사랑 대표가서. 대표가서. 대표가서. 대표가서. 대표가서. 대표가서. 아표 머리 막아. 아, 머리 막아. <웃음> <머리 맞아>. <웃음> 하나, 둘, 셋. <웃음>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던데도? 저것 되게 최고의 표현인데요. 저기. 음? <웃음> 여기 최고다 했다. 최고다. 오의 팬콘 크로니클의 2회차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멤버들이 지금 분주하게 리허설을 마치고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양말이랑 신발만 신으면 되거든요. 올바 올라,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네, 저는 모, 모든 준비를 끝마쳤고요. 아주 컨디션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앵콜 곡을 저희가 셀레브레이시랑 이나쁜이랑곡두 그 곡을 중에 뭘할 것이냐가 되게 멤버들 안에서 이슈. 이슈였어요. 근데 셀러브레이션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제 무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엘리스 분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셀러브레이션더 좋다. <웃음> 어? 아, 아, 아. 이나쁜? 음? 이나쁜이 <웃음> 그렇게 <웃음>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나쁜과 인디어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Here I am 부르면서 그 앨리스가 이제 때창을 해주시는데. 그 현장에서 같이 음. 불러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뜻깊었었는데, 저도 듣다가, 아, 아, 이걸 계속 하는 것봤았어요 아, 야, 뭐, 진짜. 창하대로, 창하대도창하는데 아,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까지 읽뻐가지고 진짜 그러니까요 음, 진짜 아, 냉네, 냉네. 오늘도 사실 제가 그 타이밍에 과연 <웃음> 참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제 진짜 갑자기 막확 올라와가지고 안돼 승식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하고 이제 참고 딱 불렀죠 어. 너 어제 랩 가오 살더라 이거. <웃음> 난 지금 지금 준비하고 있지 오늘 공연 즐길 준비 됐어?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함께 네, 여러분들 오늘이 이제 마콘인데마콘도 재밌게 즐겨주시고 어, 또못 오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볼수 있고 그러니까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안전하고 다치지 않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가 또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기기만 하세요 저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화려한 마무리 기대해주세요 안녕, 파이팅! 자, 네, 수빈 헌창해! 자, 오늘 재밌게 즐깁시다 네! 네 We are p i c t o r Yes! 안녕하세요, 백호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희 가고 싶은다지 5시 20분이 아니라 31분이요. 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빅톤 크로니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네, 네. 네. 양일관의 콘서트가 이렇게 멤버들 안 다치고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거 너무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리고 네. 네, 그것보다.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되게 즐거워해요. 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네. 진짜 뿌듯한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무대를 함으로써 같이 즐기는 게 자체가 정말 큰 신화책이 온다 생각하거든요. 그 그렇죠, 이렇게 같이 무대를 즐겨주시고 또 저에게도 감동을 선사했잖아요, 앨리스가.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에게도 뭔가 가수로서 사람으로서 되게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아, 네. 어, 어제 오늘 저희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었잖아요. 그렇죠. 준비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준비도 네, 정말 네. 많이 했었고 그런데 네.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어주시고 행복해 하시는고 뭔가 좋아해 주시는 거 보면서 저희 정말 너무 너무 뿌듯했습니다. 네. 오늘 팬 콘서트 여러분들 좋은 네. 추억만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네. 지금까지 빌런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